엄마 예뻐? 네. <웃음> 아 먹기도 좋네 페리꺼는 <웃음> 없어요? 페리 거 있어! 다음에 하자 을따가 저녁에 해볼까? 네리팩 있어 있어? 응이어응여응 응. 이모? 응. 맞아 이모가 줬었어 노래 좋지? 네. 엄마, 엄마, 아기, 엄마. 응. 기가잘 까? 화이팅! 저거 누구야? 해리해리 네. 말, 바, 말, 화이팅. 아니네? 말안 <웃음> 하는데 말잘 하는데? 응. 음. <웃음> 화이팅! <웃음> 해 네, 혜리가 아까 화이팅 했던 영상 있잖아, 애기 때. 네. 그거 보고, 네. 그거 보는 애기야. 한번 봐볼래? 네. 혜리 영상 보, 보는 거야. 혜리 엄마? 혜리가 어. 제일 좋으니까 엄마가? 아니야, 애기가. 해피? 응, 애기 이름이 세개래세 개. 응. 세 개. 응. 머리 데리지데 머리가 좀아어 데리지 않았리 영상 보는 거야 혜리 영상? 응 화이팅. 이거 혜리 목소리 아니야? 어 맞아 해리 보는 거야 애기가 애기가 해리 보고 있어 지금 혜리 보면서 저렇게 웃고있어 너무 귀엽지? 엄마가 다른 애기 보러간거야? <웃음> 아니 그게 아니야 다른 애기 응. 찍어주신거야 영상으로 와, 애기가 다른걸로 와서? 어? 다른 집으로 와서 애기가? 어, 다른 집에서 찍은거야 응? 걸 <웃음> 거야? 어? 난못 가지고요. 언니가 지금 뼈 안에 못꺼보려고하는데 이렇게, <웃음> 못 <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웃음> 해서 이렇게 적당 히 붙은 다음에 어떤 분이 물어봐 주셨어 해리는 잠깐만. 아, 왔다타 소화. 우다왔다. 해리는 네. 의사가 되려는지 소화와 뼈와 관심이 많네요. 의사가 되실 건가요? 사셨는데? 네. 물거품이 돼서 오기 생겼는데 물거품 되려면 아니 어떤 분이 물어봐 주셨어수의사예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 아 수의사가 뭐예요? 수의사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죠수의사는 음 동물들 치료해주고 어, 또 차도 해주고 손님들도 해주고 동물들도 어. 해주고 오 어, 수의사 그러면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동물들 시켜... 동물들... 엄마. 건강을 지켜주는. 예뻐. 어. 그럼 해리 꿈은 수의사야? 어. 어, 아 어, 그렇구나. 아빠. 딱딱딱딱. 뭐 볼까? 어, 선물도 있네? 응. 이거 생일 파티. 아니 파티다. 오늘은 파티랑. 해리 해리 졸업식 파티. 또 생일 같이 한다고요? 어 생일이랑. 뽀 로로 생일이랑 해리 졸업식이랑 함께 할게요. 해리가 졸업앨범이야 이거. 그 졸업앨범? 응. 응. 붙이는 것도 있어. 이거 한번 사보자. 할로윈 때. 해 응. 아, 밖에도 나와 있었어요. 뭐 응. 하디가 하디가 이렇게 한 거고요. 혜리 응. 엄청 귀여웠었네요. 뭔가. 말리 말. 진짜. 눈 감했어요. 진짜 용감했네. 그쵸?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리의 생일 축,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어 열어봐 봐. 기렸는데이 뭔데? 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오실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 안녕. 안녕, 오케이 잘하고 있어. Curl up, curl 아, do這樣, 아, Heya, Heya, so 어, 해리 오늘 있었어 친구야, 친구들 있었어?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